저는 내가 네, 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거의 모든 곳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 방법이 2000년 6월 첫 시행이 되고 이후 하이패스 이용률이 2021년에 86.2%에 달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저에게 고속도로 요금이 미결제되었다고 미납 통행료 납부 통지서 한 장이 우편으로 왔는데요 제가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에 자동 충전 식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혹시 단말기에 이상이 있는가 해서 확인을 했더니 단말기에 전원에 빨간 램프가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뺐다가 다시 끼워봐도 카드가 인식이 되질 않아 다른 카드를 끼워봤더니 인식이 되는 것으로 봐서 카드가 문제인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패스 이용 시 궁금했던 점과 저처럼 카드가 갑자기 인식이 되질 않아 오류가 생길 때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롱튜뷰 우선 하이패스 이용 시꼭 알아두어야 할것몇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시 속도를 위반합니 단차로 하이패스는 30km 다차로 하이패스인 인터체인지 톨게이트는 50km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모든 구간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카메라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일 뿐 속도 제한 표시는 있지만 속도 위반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닌 거야 두 번째 차량이 바뀌어 차량 번호가 바뀌거나 단말기를 양도할 때는 단말기는 차량 번호와 소유주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개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서 사용 중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이트 또는 요금소 옆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해 재등록을 해야 하는 거야. 세 번째, 단말기에 꽂은 카드가 바뀌게 되면 단말기에 꽂은 카드는 소유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선불, 후불카드 구분 없이 정지된 카드가 아니라면 타인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네 번째, 인식 실패로 요금소에 정산이 되질 않게 되면 한달뒤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운영소의명 보는 것과 같은 청구서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미납요금은 고속도로 운영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정산이 가능하고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어플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 다섯 번째, 여러 건이 미납될 경우에는 미납일 기준 1년 이내 20건 이상이 미납될 경우 20번째 미납부터는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과가 되고 유료 도로법에 따라 예금 압류 및 공매 처분과 함께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이 부과되게 돼 있어. 다음은 보는 것처럼 카드가 꼽혀 있는데도 빨간 램프가 켜지고 카드가 인식이 되질 않고 결제가 되질 않을 때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줄게. 우선 단말기에서 카드를 빼고 카드의 전면을 살펴보면 IC 칩이 있지. IC 칩에는 저마다의 다른 금속 패턴이 있어서 단말기의 단자부와 확실하게 밀착이 되어야만 정상 작동이 되는데 인식 부위가 다양한 원인으로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럴 때는 IC 칩 부분을 알콜솜이나 지우개로 살살 문질러 닦아주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돼 있어. 카드를 단말기 끼워볼게. 어때? 녹색 램프가 켜지고 카드 잔액이 확인이 되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도로공사에서 미납 요금 진수를 위해서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으로 매년 소비되는 행정비용만 해도 2020년 한해만 51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차의 단말기는 이상이 없는지 가끔 살펴보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가 네, 올린다. 수고했어, 동티비오.